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프 엔하입니다 오늘 컨텐츠에 다루기 앞서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에어드랍 앱 혹시 사용해보셨나요? 퀴즈를 푸시면 매일매일 에어드랍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주는 ABCC, 템코, 소다와 함께합니다 에어드랍 일정은 에어드랍 라이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모두들 에어드랍 놓치지 마세요 힌트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주 뒤면 2018년이 끝나고 한살더 <웃음> 1년 한 해가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2주 뒤면 2019년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아쉬움이 큰한 해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서 2018년 암호화폐시장은 어땠는지 한 해를 되돌아봤어요 진짜 다사다난한 2018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1년이지 않았나요? 2018년 암호화폐 시장 과연 무엇이 그렇게 시장을 들썩했을까요? 저 에나가 생각하는 2018년 암호화폐 핫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딱 먼저 떠올리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마이닝 거래소가 떠올랐어요. 코인만큼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죠. 하락작 속에 새로운 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래소는 머니머니 머니 해도 마이닝 거래소였죠. 프코인 거래소가 첫 마이닝 거래소 모델로 시장을 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죠. 거래소 자체 코인 보유자들에게 거래소 수입의 일부를 배당하고 거래소 이용 수수료를 자체 토큰으로 돌려주는 모델이 이용자들에게 굉장한 매력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거래소 이용에 있어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게 부담이었는데 어, 최고량 거래소를 이용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니 이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었던 거죠. 거래소 트렌드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 방식의 거래소 운영만을 고집하기에는 이 타겟들의 니즈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 거래소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많은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고 출시를 앞둔 거래소들이 많더라고요. 최고령 거래소들은 물론이고 STO 거래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 또 어떤 거래소 모델로 이용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킬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이죠 2017년 1월에 100만원 이하였던 비트코인이 올해 2018년 1월 국내에서는 김프까지 더해져 2600만원까지 상승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하철, 카페만 가도 이암호화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지금은 싹 사라졌죠 오늘 업비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비트코인 가격 350만원이네요 이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가를 찍으면서 꽃길을 예상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며 장이 회복되지 않았고 기대했던 이 비트코인마저 뚜렷한 움직임이 없네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원인의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ETF 거절, 백트 출시 연기 등이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비트코인 ETF 거절입니다 SEC가 밝힌 ETF 승인 조건은 첫째는 시장 안전, 둘째는 시장 규모예요. 이 안전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바네크앤솔리드엑스가 지난 6월부터 SEC 측에 비트코인 ETF 상품을 신청했는데 결국 몇 차례 승인이 거부가 되었어요. SEC 측에서 그 이유는 이시장이 ETF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 조작과 사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거절을 했고 연기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결국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음 내년 2월까지 연기가 됐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SEC 의장이 밝힌 바로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아직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뱉었기 때문에 규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19년에는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테더 논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논란이 된 가장 큰 문제점은 변동성을 뽑을 수 있겠죠. 이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암호화폐 특징을 지닌 스테블코인이 나왔고요. 이 대표적인 스테블코인 하면 테더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지속되는 테더 논란의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죠. 비트파이넥스에서 USDT를 USD로 이체하는 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 이 비트파이넥스 사용자들이 거래소로부터 법정화폐 인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졌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테더가 결정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 만 커져갔던 거죠. 저는 테더의 논란으로 인해 이 시장이 부족한 시설 기반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스테블코인의 투명성과 규제가 확립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재 새롭고 많은 스테블코인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제미니 달러, 팍소스와 같이 뉴욕 당국이 승인한 이 규제가 확립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2018년 암호화폐를 핫하게 만들었던 키워드 마이닝 거래소, 비트코인 하락, ETF 거절, 테더 논란에 대해 한번 되돌아 봤고요. 2019년은 또 어떤 키워드가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만들지 기대해 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